3월 들어서면서 일본의 지진 횟수의 감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진 횟수의 감소가 일주일에 4번 발생을 하였으며 동북지역 살리쿠 앞바다와 마찬가지로 동해 남쪽 앞바다에서도 무감지진이 늘고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며 만약의 경우 규슈 혹은 동해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한국에도 영향을 줄수 있으니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최근 관동지역 이바라키현에서 지진운이 연일 계속하여 출현하고 있습니다. 관동지역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기상청에 의하면 이번 주 주말에는 기온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듯이 기온차가 있으면 지진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비견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1994년에 일어난 산이쿠하루카 해역지진 발생 전에는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압이 갑자기 떨어졌을 때나 일교차가 클 때는 강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지진을 감지하는 방법 중에는 지진 감지 센서를 통하여 진동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합니다. 보통 지진파 S파가 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5초 정도면 책상 아래 등의 근거리 대피가 가능하고 10초 이상이면 건물 밖 대피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진경보시스템을 통하여 지진재해에 신속히 대응함으로써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발전소, 철도, 반도체 공장 등 지진 취약 설비와 중요 국가시설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994년 산이코 하루카에역의 지진 발생 전에 기압이 급격히 떨어졌듯이 기압에 대한 관측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지진이라는 것은 지진에 따른 해수면의 윤기, 침강이나 화산폭발, 유성의 대기권 돌입 등에서 발생하는 대기 중에 미세한 기압 진동의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